이게 스토리가 사실 좀막장이에요 광기를 가지고 표현을 해낸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거는 정말로 좀신선하더라고 저도 잘 접해보지 못했던 거라서 어떻게 이 광기를 표현해낼 생각을 했지? 진짜 놀라웠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진아의 취향, 진아입니다 오랜만에 여자아이들 댄스 리뷰를 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디테일하게 하는 리뷰 말고 화 노래를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 위주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해 볼까 해요 이화 제목부터 굉장히 중의적이잖아요 어, 불화도 있고 그리고 꽃화도 있고 그래서 불이냐 꽃이냐 글자 폰트는 한으로 약간 화가 밀려서 이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한 정서를 잘표현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무대를 보자마자 천유귀신이네? 그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소개를 드릴게요 대부분 이 안무를 보시고 꽃을 형상화한 안무인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대형도 그렇고 동작들도 그렇고 꽃을 형상화한 안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그냥 꽃이 아니라 불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인트로의 대형을 보면 꽃봉오리 같기도 한데 불꽃, 화염에 가까운 그런 모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근거는 가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가사를 보면 이 꽃은 겨울이라서 피어나지 못한 꽃봉오리가 아니라 이미 피었어 이미 피었는데 산을 품고 얼어붙은 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실제 꽃보다는 불꽃의 모양을 형상화한 대형인 것 같다 대형에서 좀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 인상 깊었던 부분은 불꽃 두 번째는 역시 여자애들 안무는 팔 동작을 많이 사용하는 게 조금 특징이죠 이번 노래 화화가 두 번째 노래 한이랑 결이 좀 비슷한데 안무도 결이 조금 비슷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한 안무에서 오리엔탈 느낌을 좀 덜어내고 발레 느낌을 더했더라고요. 칼같이 각을 세운 직선이랑 이제 원형, 둥근 곡선을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작게도 하고 이런 큰 범위에서도 하고 계속 계속 이런 구성을 반복해요. 직선이랑 곡선이 물론 같이 공존할 수 있는데 이번 안무에서는 좀 독특했던 게 둥근 것을 표현할 때는 연약하고 우아하게?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데 직선은 정말 칼로 베듯이 탁탁 딱 표현을 하니까 이둘 사이의 온도차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주제인 한이랑 좀 연관을 시켜보자면 처음부터 뼈에 사무치게 우리 한이 서리진 않잖아요 조금 했던 한이 점점점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깊어지는 그 과정을 좀 점진적으로 표현을 한게이 팔을 사용한 안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움직임을 보면은 또 발레에서 말을 못 하잖아요 발레에서는 언어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마임으로 내용을 전달을 하는데 마임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많아서 저는 굉장히 발레스럽다 느꼈어요 세 번째는 춤선에 대한 건데요 어하, 진짜 발레 느낌이 많아요 팔이랑 다리를 뻗어서 포즈를 하는 것도 선이 좀 발레가 많이 쓰는 선이고 팔을 쓸어서 뻗어내는 동작들이라든지 마지막에 스텝 마지막 포즈를 잡기 전에 스텝을 밟는데 이때도 스텝이 조금 발레에서 투스텝이라든지 브레브레라든지 좀 그런 거랑도 좀 유사한 점이 있었어요 엔딩 포즈도 마지막에 수진이가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포즈를 한 다음에 살짝 탁좀 호흡이 좀 드러나 보이는 부분 좀 예전 안무랑 비교를 하자면 춤선이 한에서 슈와 댄스 브레이크 파트가 있어요 그때 나오는 춤선이 이번 노래에서의 전반적인 춤선인 것 같아요 여자애들이 항상 새 곡이 나올 때마다 좀 새로운 장르를 가지고 오잖아요 세뉴리타에서도 그렇고 어어에서도 그렇고 뭐 라이언 그리고 지난번에 오마이갓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 장르가 달랐는데 이번 곡에서도 아이들의 색깔을 가지고 가면서 새로운 장르를 가지고 온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K-POP 댄스보다는 발레가 더 익숙하니까 발레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근거가 천녀기신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후렴구 안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하 후렴구 안무를 봤을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 좀 왠지 모르게 길게 한거 같고 좀 광기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음? 그냥 흩날리는 꽃이라든지 불꽃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킹덤에서 했던 싫다고 말할 무대의 재질? 이걸 보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특이한 안무는 뭔가 싶었어요. 이제부터 천녀귀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무대를 봤을 때 그거 처녀귀신인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천녀귀신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된게이 후렴구 안무예요. 그리고 발레랑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도 이 후렴구 안무가 결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지젤 아시나요? 사람 이름으로도 많죠? 이름 자체가 좀 우아하고 좀 로맨틱한 느낌? 들지 않나요? 아, 좀 뭐?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유명한 발레 작품이거든요? 이게 스토리가 사실 좀 막장이에요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지젤이라는 처녀가 어느 날한 귀족 청년이 그 마을 쪽으로 오게 돼요 이제 그리고 그 둘은 사랑에 빠져 사랑에 빠지는 것까진 좋다 그거죠 근데 이 귀족 남자가 알고 보니 약혼녀가 있는 사람이네? 근데 이 사람이 지젤을 만나게 된게 일행이랑 떨어져서 길을 잃어서 만나게 된 거거든요 일행은 당연히 이 사람을 찾고 있었겠지 그리고 그 일행 중에는 이 귀족 남자의 약혼녀도 있었어요 이 둘이 이제 사랑을 확인하고 뭐 만나자마자 결혼했어 분위기 근데 갑자기 약혼녀가 등장을 해버린 거죠 이 순박한 지젤은 무슨 죄냐고 지젤이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미쳐버려요 미쳐 날뛰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처녀귀신으로 죽어 웃으면 안 되는데 어이가 없어서 처녀귀신이 돼서 죽습니다 미쳐서 죽어요 이게 일막의 내용이고 이막은천녀귀신이된이 지젤 지제. 지젤 지제 말고도 또 다른 천녀귀신들이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산속에서 무리를 이루고 있다가 밤만 되면 그 귀신들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춰요 그리고 막 남자가 오면 그 남자들을 홀려서 밤새 춤추게 하다가 지쳐서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 귀족 청년이 거기에 걸렸네? 사실 막얘 때문에 죽었잖아 얼마나 미울 거야 그냥 죽게 냅두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돼 죽게 냅둘 순 없어 이 남자를 살려줍니다 다른 귀신들한테서 지켜주는 거죠 지켜주고 이 남자는 유유히 다시 돌아가게 돼요 막장이죠 근데 이 내용에서 좀 느껴지지 않나요? 한자이 스토리를 안 상태에서 다시 후렴구를 볼게요 1차로 골반 2차로 팔을 털어내고 떨쳐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춤을 춥니다 그리고 한 손은 머리 위로 한 손은 가슴 앞으로 웨이브를 하면서 손으로 꽃을 피워서 몸으로 앉듯이 가져와요 이 안무를 보고 기괴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여기 한이 맺혀서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을 표현한 게이 부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드디어 하게 된 거죠 사실 발레지젤도 굉장히 옛날에 나온 작품이다 보니까 지고지순하게 한 남자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이런 여성의 순정 이런 부분의 작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여자아이들은 이 순정이 아니라 그디젤의 광기를 가지고 표현을 해낸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거는 정말로 좀 신선하더라고요 저도 잘 접해보지 못했던 거라서 어떻게 이 광기를 표현해낼 생각을 했지? 진짜 놀라웠어요 사실 한이라는 게 되게 단순하지가 않은 감정이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진 저님 되게 미워 심리도못 가서 발병이 났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은 또 아니야 굉장히 복잡미묘하죠 이런 한의 정서를 K-POP에서 이렇게 잘 담아내고 표현을 해낼 수가 있나 되게 놀라고 인상적이었어요 이 화라는 게 가사에서 나타나는 게 꽃, 그리고 불, 또 분노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가사에서 표현이 되는데 프렘크 가사에 보면 꽃 피울이라 라는 가사가 나와요 저는 이 정서를 가지고 이 가사를 보면 사랑을 꽃 피울 거다 라는 집착하는 마음으로도 볼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온전히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랑할 것도 아니고 묘한 그 감정이 섞여 있으니까 그런 집착도 이 안에 좀 녹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 믹스된 광기가 나타나는 거죠 멤버들의 춤을 보면서도 좀 흐뭇했던 게 항상 춤을 보면 아무래도 메인 댄서인 수진이 압도적으로 눈에 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균일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수진이 디테일한 면에서 튀기는 하는데 다른 멤버들도 좀춤에 있어서 상향평준화가된것 같았어요 그리고 미연이 표현력이 엄청 많이 든것 같더라고요 또 엄청난 준비를 하고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